오늘의 1분 리뷰 게임 블러드 카드 리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스팀에 달린 태그는 앞서해보기 전략 롤플레인 카드 게임 앞서해보기가 두번 나오네요. 인디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트 리플레이 같이 싱글플레이어 던져 크롤러 턴제 어려움입니다. 블러드 카드는 로그라이크의 성격대로 랜덤성이 강한 턴제 카드 게임입니다. 우선 분위기가 다크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아 마음에 듭니다. 카드가 곧 피와 동일한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 이름도 블러드 카드인가 봅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고 카드 보상을 얻으면서 덱을 강화시켜 강해지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쫓아오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카드들로 덱을 구성하고 그 와중에 강력한 몬스터를 잡고 이벤트, 강적, 잡몹 등의 상황을 어느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신선했습니다. 또한 플레이를 반복할수록 카드가 더 해금되고 점점 게임에 이해도가 쌓이는데 그만큼 게임 목표도 어려워져 레벨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총평은 다크한 분위기가 좋고 레벨 디자인이 잘된 로그라이크 카드 게임. 정가가 안 아깝다 입니다.